자, 이번 시간에는 수정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수정 기능은 여기에 수정 링크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근데 수정 기능은 우리가 어떤 이 토픽을 클릭해서 리드로 들어갔을 때 수정 기능이 생기면 되죠. 그리고 이 수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는 URL이 /update/topic_id가 오게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그 업데이트 기능을 만들면서 아이디 값이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리드 쪽으로 가면 리드에서 현재 선택한 아이디를 전달하면 그 아이디를 토픽 안에서 예, 이렇게 아이디 값을 받는 거죠. 그때의 이 아이디 값이 있다면 어떻게 동작하고 없다면 다르게 동작하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템플릿에서는 자 리드에서는 id 값이 공급이 되겠지만 음, 다른데, 이를테면 welcome 페이지에서는 id 값을 주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id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이디를 기본 값으로 저는 값이 없다, 지정되지 않았다라는 뜻 none 이라고 하는 기본값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id가 none이 네? 아니라면 어떻게 동작해라? 라는 코드를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데요. 자 저는 context ui 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id값이 없지 않다면, 즉, 있다면 context-ui에 li 태그를 추가하고 href 태그를 추가하는데 여기에 얘를 fstring으로 해서 여기다가 음, id 값을 이렇게 주입하고 그 앞에는 슬래시 업데이트 슬래시 id 슬래시 업데이트 자 이렇게 하면 id 값이 존재할 때에 여기 있는 이 컨텍스트 ui 값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저 컨텍스트 ui를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홈으로 갔을 때는 업데이트 링크가 없는데 상세 보기로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링크가 있고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슬래시 1번이라고 하는 주소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 기능을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볼 건데요. 음. 사실 업데이트는요. 크리에이트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리드 기능도 필요해요. 그 얘기는 조금만 있다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신받을 주소는 업데이트가 돼야겠죠? 그리고 업데이트는 id 값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int id 슬래시라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get과 post 모두 필요해요. 그리고 함수는 create는 이미 썼기 때문에 업데이트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뜨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에러가 왜 떴어요? 업데이트는 요 id를 파라미터로 받아야 된다고 돼 있네요. 자 파라미터로 아이디를 지정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잘 동작하죠. 자 근데 업데이트는요 타이틀과 바디의 기본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정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타이틀과 바디 값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리드 기능을 가져오면 돼요. 자 위에서 리드 기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이틀과 아이디 값을 토픽스에서 검색해서 가져오는 코드가 있는데, 자이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업데이트에 메소드가 계실때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과 바디 값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 검색된 결과를 여기에 밸류 값으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때에 저는 이걸 F 스트링으로 바꿨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바디. 이렇게 처리했고요 자, 동작하는지 볼까요? 자, 리로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TML가 본문이 이렇게 잘 채워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정을 하면 수정된 내용은 업데이트니까 밸류를 업데이트로 바꿔서 여기 있는 레이블도 업데이트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송을 하면 데이터가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액션 부분을 이렇게 업데이트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ID 값을 이렇게 주고 슬래시까지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될때 메소드가 포스트니까 데이터를 받을 때는 메소드가 g 시니까 여기가 실행이 안되고 포스트가 실행이 되면서 이 아래쪽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검색을 해야겠죠. topic in topics 만약 ID 의 값과 토픽스, 토픽의 i d 가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토픽의 타이틀은 타이틀이 돼야 되고요. 토픽의 바디는 바디가 된다. 라고 해서 이제 내용을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제 필요 없고요. a p 드 e n d 도 시킬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nextID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ID값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nextID를 1 올릴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더 좋겠네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고 잘 동작해야 될 텐데요. 자... 업데이트에서 제가 HTML을 HTML5.5로 바꾸고 업데이 버,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더니 제가 수정한 글의 URL로 리디렉션 됐고 제가 작성한 내용이 이 t o p i c 변수에 잘 반영돼서 이렇게 잘 출력이 됐네요.